빨리 넣어 빨리 자 다음 종목은 메디신볼이에요 저도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 학교 준비할때 없었고 일단 남자는 3kg, 네. 여자는 2kg로 머리 위로 해서 던지는 건데 여자 같은 경우는 만점이 10m 남, 남자는 12m 근데 이 종목이 제자리 멀리 뛰기만큼 중요한 종목이 돼가고 있죠 그럼 우리 한번 시어 볼게요 김진이. 저기 끝에 5,6,7,8,9,10 네. 와! 와! 신이된다 그냥 먹었어! 그냥 먹었어! 괴력선이 아니야? 아니 만점하면 더 이상 이제 집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방수 쳐주죠 완전는 무대를 조심해놓으셨다 혹시 근데 이거는 뭐 팁이 있을까요? 네. 이것도 던지고 나서 다리가 떨어지면 파울이에요 네. 그 파울을 조심해야 되고 허리부터 남기는 게 아니라 팔이 넘어간 네. 다음에 허리가 나가야 돼. 요 멸치야 너 해보, 해, 놓줄수 있겠니? 줄수있어할 다시 어, 못 벗네 어. 손바닥을닦고 손가락을 잡으면 놓쳐버리는 순간 생겨요 이렇게 손뜨기 하지 말고 할수 있다! 연습이야! 아. <웃음> 다리를 조금 더 벌리면 좋긴 한데, 벌리면 또 밸런스. 아닙니다. 이 <웃음> 정도는 <웃음> <연장으로는> 포기했어요. 이 <웃음> 정도는 <웃음> <연장으로는> 포기했어요. <웃음> <웃음> 자, 연습. 아, 뭐야! 5 m 나기긴 했잖아! 방금 몇 m였어요? 4m. <웃음> 연습. 2m, <웃음> 4 <웃음> 지금도 넘어가고 넘어가야지. 네. 넘어가고 넘어가면 아더 힘들어. 누가 되는 거는 어깨예요. 연기서 되겠네 여기. <웃음> 공 받아주세요. 손에 <웃음> <웃음> <웃음> 맞추죠. 손에 <선생님> 맞추자. 맞출 <웃음> 수 있을 것같아 맞아 맞아 맞춰봐요. 맞춰봐. 아, <웃음> 야. 도전. <웃음> <고전. 웃음> 오. 7m. 오! 한번 더 해볼까? 어, 저 지금 하체를 좀덜 더 쓰니까 더잘 나가네요? 이거 너무 많이 벌리지 마요. 적당히. 예. 그렇지! 이야! 7m 60. 아, 8m. 아니야. 860였어요. 8m, 예. 끝났어요. 다음 종목은 신미 왕복이에요. 1미터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그쵸? 콘도 있고 네. 기조도 있고 네. 목각도 있고 아 목각도 있고. 네. 제 시절에는 목각으로 거의 다 그쵸. 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신미가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텝이라든지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쵸. 제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기록만 그냥 재미 삼아 측정해볼게요. 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를 기록을 재는 거죠? 그렇죠. 여자 만점은 9초 2초고요 9초 2. 준비 고! 바로 바로! 자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10초 9 대시 능력이 좋아요 <웃음> 최대한 빨리 뛰어야 돼요 아니죠? 아 근데 저기서는 또 티면 안 된다고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냥 저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아유, 알겠죠? <웃음> 자 준비 준비 자 시작! 아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웃음> 준비 고! 이거 빠른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부터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통과, 통과, 통과, 통과! 13초 6... <웃음> 오, 15초 안에 들어왔어! <웃음> 잘했어 <웃음> 자, 이제 개망의 마지막 1분 복근 측정인데 전성기 때한 72개까지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반타작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이 수축하는 힘으로만 딱딱 당기는데 그쵸. 그렇게 운동을 안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굉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은 몇개 정도예요? 몇 개? 깍지. 그리 준비. 갑니다. 준비. 오. 어? 안돼, 어. 빨리 놓. 빨리 놓, 빨리. 이게 진짜 다 30초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30초에 엄청 당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25개 어어 어, 어. 25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야. 진짜 힘들 수도 있어. 여기 해봐요. 어, 해봐봐 어떤지 올라와야 돼. 그렇지 올라와야 돼. 올라와서 응? 팔꿈치 이렇게 다아야 돼. 어? 왜냐면 맨날 크런치를 딱요까지만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까지는 올라오는데 요까지는안 올라왔을 거야. 다리를 위로 차면서 올라와요. 하나 음. 둘셋땅 열0개 10개 열0개파이자 준비! 시작! <웃음> 올라와 오! <웃음> 어, 올릴 수 있어! 올라와. 좀만 더! 좀만 더! 올라가! 하나, 둘, 셋! 영차 하나! 바로 올라와야 돼! 올라와, 올라와, 치지 올라와, 말라고! 올라와! 빨리 올라와! 하나, 둘, 셋! <웃음> 올라가! <웃음> 올라와. <웃음> 올라와. <웃음> 올라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웃음> 올라와! 마지막에 좀더 웅크려! 어, 끝났어요! 끝났어! <웃음>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어! <웃음> 이렇게 하면 되죠. 아, 네. 빠르겠다. 도전! 준비, 고! 찍혀 더, 그렇지. 그렇지. 빨리 누워, 빨리. 빨리 누워야 돼, 빨리. 눈누르시켰어 엉덩이 누르 호흡해, 호흡! 호흡해, 호흡, 그렇지. 올라올 때마다, 그렇지. 그렇지. 뒤로, 내려, 뒤로, 뒤로. 자, 30초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누워, 빨리, 빨리, 빨 빨리, 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 10초, 10초, 10초 빨리 어, 야 나 머리를 <웃음> 맞힌 것 같아요. 아 오늘 저는 거의 13년 만에 멸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대입시라는 거를 체험을 했는데 저 어땠나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네. 너무 좋아요. 지금 고등학생들하고 네. 제대로 시합을 오...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오... 몸이 좋아요. 여기는 13년 정도 최대입시 원장을 했는데 <웃음> <웃음> 이런 경우 정말 처음 봤어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합격 기원, 그 다음에 통과 기원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팀무브먼트 많이 좋아해 주시고 히버튼 벨츠 채널도 좋아해 주세요. 안녕! 안녕!